안녕하세요 수험서 리뷰해주는 남자 카페정훈의 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과제빵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리뷰하려고 해요 자, 제과제빵 참 매력적이죠 누군 내가 당신이 취업만을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크라든가 빵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마카롱도 좋아하시잖아요. 마카롱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요새 제과제빵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덩달아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과제빵 분야의 책을 조사해보니까 제가 보니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좀다 2만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은 조금 다른 책을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사진을 위주로 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고 좀 보는데 약간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이책 제목은 제가 제빵 실기 능력 단위 훈련이라는 굉장히 오피셜한 제목이지만 보시면 위드 일러스트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일상의 소소한 행복 한 스푼 부드럽고 달콤한 빵 하트 가자 이야기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 내용들이 표지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일러스트까지. 자 어떤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이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크게 문제없지만 넘어가죠. 자 제가 제빵 기능사의 수업 안내. 일단 폰트부터가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그리고. 읽으시면 좋고 안 읽으셔도 당신이 시험을 안 보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험 출제 기준이라고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준을 틀리면 은 뭐다? 불합격이다. 혹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아, 이제부터 본문이 나오네요. 자, 잘 보면은 사진이 아니에요. 아까 그 책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일러스트로 돼 있어요. 뭔가 되게, 어, 소녀소녀한 감성도 있고, 약간 되게 그 딱딱하지 않아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책들에 대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이미지만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기능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역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 뭐 들어가는 제목 그 재료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어저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요 사진이 완성품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완성품 사진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미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품 사진도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라는 출판사의 뭐랄까 배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내용은 텍스트로 차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있기 때문에 조금 갑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오이 이미지도 괜찮네요 뭔가 할로윈스러운데 천사가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 하면서도 되게 귀엽고 잘 이어집니다 이거를 저자분이 다 그리셨다고 하는 것같더라고요 어, 저는 이런 그림 실력이 없어 서 못그리지만 되게 부럽네요 이게 젤리롤 케이크 또 있군요 젤리롤 케이크는 또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어, 젤리롤 케이크인데 진짜 롤이죠 레드카펫이 딸기잼인가요 저렇게 되어있고 레드카펫을 딸기잼처럼 표현했고 주변에 터지는 플래시들 그리고 드레스를 입은 어, 이미지상으로는 귀여운 아가씨가 롤케이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초코롤케이크 아또 이번에는 또 일러스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빵 기능사군요. 제빵에 대한 이런 일러스트가 또 있고요. 일단은 어휴, 식빵에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웃음> 자 식빵에 경광등이 달려있고 뭔가 의사 분께서 식빵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유 식빵이었군요 이렇게 책을 보면은 책에 대한 일러스트와 그 일러스트가 되게 뭔가 시나리오가 있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따끈따끈해 보이고 저는 이거 좋네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어, 설명도 충분히 나와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심지어 완성품 사진까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은 크게 따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데 물론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원한다면 이 책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디테일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감성적이고 내가 뭔가 이것을 봄으로써 그냥 단순히 문제집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 책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미지도 보고 다시 또 내가 만들고 싶을 때 꺼내서 보면서 또 만들 수 있게끔 한다면 은전이 책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 책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두께를 볼까요? 자,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사진, 이미지, 대배 이런 구성이에요. 근데 이런 구성인데 책이 굉장히 얇아. 놀랍죠? 굉장히 얇아. 근데 가격은 비싸면 어떡해? 근데 가격을 보니까 만 원이야. 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옛날에 뭐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처럼 만 원에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책들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일러스트로 돼 있다면은 저는 어이책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가방에 두꺼운 책 넣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얇은 책 갖고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래서 어, 나 오늘 뭐 만들어볼까? 마들렌 만들어볼까? 아 마들렌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리고 심지어 마들렌을 먹는 인어공주도 있네. 이런 느낌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한다면 이 책은 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 저는 또 다른 책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정훈의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